<누구냐고 있셨나요? 웃음> 내 형은 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저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치팅을 시작할 건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한만 칼로리 먹어보는 게제 소원인데 사실 뭐 칼로리를 정하게 될건 아니고 그냥 먹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너무 너무 너무 대회 끝나고 먹고 싶었던 게 햄버거 햄버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게 뭘까요? 얘네는 블루치즈가 들어간 햄버거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 어, 맛이다 벌써 부은거 같냐 <웃음> 벌써 얼굴이 커진거 어? 같아 무슨 야 <웃음> 그래도 양심상 콜라는 제로네요? <웃음> 그렇죠. <그쵸>? 맛있네 제로 <웃음> 이 y 데 너무 오 s 만에와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 r a 이거 먹 바로 잘거같아 <웃음> 와 내가 화이트 제로만. 거의 1년을 먹었다고 고생했어요 아직 안 없어졌어 더 먹어야 돼 없어질 때까지 먹자 집에 가고 싶어 안돼 근데... 여 내를 띄고 있는데 제 와이프께서 편의점에서 닭강정을 사오더라고요 아, 아니 그 편의점 닭강정 맛이 말도 안되게 맛있는거야 그래서 오늘은 닭강정이다 그래도 양심껏 걸어서 포장하러 왔습니다 갑시다 먹으러 기자식 탔다? Wait, no, it's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on Sunday okay.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t h a t s okay more. Well, I just w a n t to be happy How to get there, h m mm, glad that you asked me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aid and done Cause there's so many differences in each of us Trust your gut, it can show you what you want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아침이고요 지금 6시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데뷔 뛰는 동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켜보니까 주문이 지금 이만큼 들어와 있어가지고 <웃음> 택배를 이만큼 싸야 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저한테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내가 받는 이 감사와 사랑을 좀 조만간에 한번 많이 크게 나눠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진짜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오늘 유산소 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다 보내겠습니다 택배 싸다가 배고파서 아침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어디 가냐면 제가 맨날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마다 가는 길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빵집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빵을 만들거든요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 냄새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빵집에 드디어 빵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 딱 맞춰 갔네요 아침 9시부터 왜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 밥 먹고 싶어 배고파? 어아 <웃음> 진짜 배고파 나 지금 택배 싸다가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밥 먹고 싸야 될것 같아. 아니, 그 전에는 어떻게 참았대? 어, 아, 뭐, 신기해. 나 어제 사실 자기 전에 네? 그린 요거트도 먹고 자고, 닭강는거다 먹고, 다 먹었고. 집이 난장판이다 어제 <웃음> 혼자 행복한 밤을 보냈다고. 이게 막... 먹어도... 근데 이렇게 먹으면 그냥 생크림 맛으로 먹는 거 아닌가? 그치? 음! 그러니까, 프로틴이 없는 식사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아 왜냐면 내가 보통 뭘 먹더라도 항상 뭐 단백질을 넣어서 먹거든? 오늘 그런 게 없네. <웃음> 진짜 꼬추는 진짜 맛있긴 해 꼬추? 고북추 <웃음> 그리고 과자가 진짜 4분지인줄 알아 과자는 지금 한 봉지 중 80g이잖아 근데 500칼로리야 근데 닭가슴살은 100g에 한1 2 0칼로리밖에 안되거든 근데 이게 진짜 치트키인거 뭐 시키셨어요? 아 지금 중국집 왔습니다. 중국집 왔고 우와. 엄청 바삭할 것 같아요 핵기름조 몇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다른 거 먹으면 한개 그래 네, 하나만 먹어라 내가 다 먹을게 고맙다 <웃음> 와 진짜 짜장면오랜만야 <뜨거운데> <웃음> 짜장면 얼마 만에 먹어봅니까? 1년 된거아야 나랑 중국집 1년 만에 가보지 <웃음> 1년 전에는 잘안 오긴 했는데 맞아. 한 번만 더 먹어 내가 다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응. 맛있게 먹었어요? 나는 막 먹고 있었는데 케이크 먹고. 싶은데. 진짜 미친 듯이 먹고 있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보디빌딩 대회 1등 축하해요. 와. 아 이게 너무 먹고 싶었다. 네, 축 축하, 축하 노래 불러 드릴게요. 네. 1등 축하합니다. 딴따다 1등 축하합니다. 딴따다. 사랑아. 당연히 1득 축하합니다 네. 후우 보세요 소원 빌고요 내년에도 1득 하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보통 내가 내가 인터넷에서 이거 먹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먹더라고 맞아. 나는 근데 이해가 안가서 안, 안, 안 이렇게 돼! 먹어. 어, 너무 맛있다. 음, 시나몬. 미쳤다. 하나 더 먹어줄게. 커피 잘 축하드립니다. 대회 나가야지 응 음. 내일이 토요일이야 음. 일어나 나는 그냥 먹다가 죽을거야 너일이 할거 같아 대회 음. 나가야지 난 돼지 할래 <웃음> 일어나 응 음. 일어나 음. 지교야 yeah. 너안 힘들어? Yeah. 또밥 먹으러 오셨어요? 아네 다른 날 아니고요 같은 날이 아 고생이 많으세요? 네 여기는 신사약방이라는 곳입니다. 와, 뻘버 맛있겠다. 힙, 덩어 시켜드릴게요. 네. 헛점은 네. 음. 소금이 있어다 음. 이고기은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기만거 먹고 싶은 거진고 싶은 거고기은거먹 고생했다 난 소금 가소 나도 많이 는데 와,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엄청 이렇게 크지? 어. 저거 맛있지 약속도 다 맛있어 음. 음. 아직? 저는 덜 익은거 먹는걸 거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는 덜 익어도 괜찮아 흰대가 부드럽다 음. 피한노 먹다가 딱 탄수화물 딱 들어오니까 아주 이 고기 먹고 싶어지니까 거의 무한 사이클을 돌았어. <놀람> <놀람> 배가 <놀럽> 네. 아, 터질 것 같아 이제 진짜 그만 먹어야겠 라고 말하지만 또 먹겠지? 是了<音> <웃음> 내 <얼굴>. <웃음> 누구세요? <웃음> 내 얼굴 왜 이렇게 생겼냐 <웃음> 누구신데요? 아니 카메라뭐왜 이래? 나야 뭐야? 야 <웃음>